28kg 감량도 아니고 왜 몸무게 28kg 까지 빼려고 하는지 물으시던데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실험이다 3개만 당기고 그 다음 가장 얇은 밴드로 넘어간다 약지랑 새끼의 무게 걸고 어깨 내리면서 당겨 어깨 좀더 내려 요 다리 앞으로 올리지 말고 마지막 하나 안되네 이거 봐또 발로 뭐 치워 아 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아 따갑다 야따갑야니 네, 이거 상고양에서 발톱 따갑다고 놀라고 새끼야 무안해 야형 간다 야, 형 가야 돼 간다 형 공부해야 돼.